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익 <socially> <of> <-gear> <요> <vino> <mata /oma> <-ua> <Pepsi>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손 터치해야지. 손 건드려야지. 입 다물고! 입 벌리면 안 돼! 자 손으로 얼굴 맞춰! 손 내야지 손 내야지 어디봐요 상대방을 봐야지 자 맞춰봐요 얼굴을 손 뻗어서 자 물렬거라 자 마주보시고 바로 상관의 베자 그래. 앞에 보세요. 야. 맞춰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. 단체가 봐서 그러는 거예요? 단체가 봐 안전장구 착용했잖아요. 에? 에? 그럼 면치기도 배웠고 장면치기도 배웠으면 맞춰봐야죠. 에? 발차기가 훨씬 했잖아요. 지금. 근데 왜안 맞춰요? 여기 무술 수영장에 와서 상대방을 다칠까 봐 배려를 해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네? 네? 그 무슨 배려예요 여기는 궁극적으로 전통무술을 배우러 왔지만 어쨌든 무술이라는 게 싸우는 방식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싸우는 방식을 배우러 왔으면 싸워봐야죠 상대방을 배려를 해 준다고 해서 내가 공격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맞는 방법, 피하는 방법, 박여가는 방법을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수련이겠어요? 좋은 훈련이겠어요? 좋은 훈련이 아니죠 네. 그러니까 두려운 건 배려가 아니에요 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네. 제가 여기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면 제가 물러나게 뭐할 것이고 네, 예? 너무 위험하신분 중지시킬 거예요. 그리고 충분히 지금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. 네. 예. 근데 지금의 견주기는 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견주기예요. 예. 그 효과적인 수련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다음에 하실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. 네. 예. 자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 어, 자, 너무 다 욱해졌죠 지금? 몰라 <목소리도> 이러시고 마주 보고 계속... 아니야, 너 거울 쪽에 있어. 그쪽으로 막아줘. 뛰지 말고, 뛰지 말고. 헤지로 연계해야지. 아주 보고, 계속. 안녕하세요. 자, 마주보고, 계속. 네, 좋았어요. 자, 문을 쓰고. 자, 마주보고. 동행이 머리 괜찮아? 네. 계속. 그래 <목소리도> 좋았어요, 물러가라. 좋았어요, 마주보고. 통해서 건강 그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도 가져갈 것이고 네. 또 즐거움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저의 바램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조금 더 몸에 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네. 네.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럼. 아, 그래?